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마취피 하지만 하지만 하핫하 나와요? <웃음> 네 맛있어 자자 먹겠습니다 도시입니다 여기는 마추피츄예 지금 짐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마추피츄 가는 날입니다 마추피츄 가는 날인데 6 시집합 지금 5시 58분 일단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저... 어! 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굉장히 오는데, 시을합니다이 t s r a okay. i n okay. 마주피츠비 오는 날마주피츠 가는 거 제가 확실히 오늘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뛰억이게어요어 yes. 바코트. y e 바 탑니다. 이제 버스 이겁니다. 6시 38분 출발 렛츠 겟리 날씨 지기네배치도사 보도사 나올 것 같아요 자 7시 버스 도착했고 내립니다 아유아유고 비가 오네 여러분 화장실 이솔입니다 화장이솔얼이 저희 지금 뭐 어차피 가이드도 오늘 뭐 날씨 가망이 없다네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골치 아프네요 안보이겠죠? 아무것도 여러분 아, 지금 입군데 요금 꺼내라네요또 하나 지금 이꺼내면 지금 한집인데 지금 요거서 꺼내고 요. 아. 아, 통과를 하고 갑니다 음. 자 7시 20분 출발했습니다 비가 굉장히 억소같이 쏟아진다 지금 하나도 안보인다 예. 아주 빛이 비로나 오시면 어떻게 되시냐 하나도 안보인다 끝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냐고 아 이거 뽕이 들어간게 아니고 <웃음> 저, 판초, 저 판초가 여기 있어요 모자 모자 찌개네요 <웃음> 여러분 지금 여기 뭐뷰 포인트가 생겼죠? 예. 근데 어때요 현실은? 예? 그 무엇도? Anything. 아무것도 안 보인다 클라우디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된 사람 아시겠어요? 예, 원래라면 여기, 여러분 포인트겠죠? 네. 와... 그나마 다행이 여러분 예한 15% 보이네요 요쪽 요쪽 한 85% 어, 안개에 둘러싸여 있고 한 15% 어, 조금 보인다 위안삼아야죠 어, 그죠 렇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희미하게 거의 현진행인데요 흐린격속이거든 여기는 비가 오는 마치피치입니다좀좋아지는데 아, 좀 여러분 지금 기분이 가 이제 보이네요 이제 예. 괜찮은데 지금 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진 찍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구름이 있으니까 더좀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느낌이 얘를 잘 데리고 온것같 그럼 알파... 이름 뭐고? 알파카 이름 뭔데? 알파카 그럼 공식적인 이름인 이름도 안 지워줬나? 아, 우리 제음 파카입니다 파카 예. 날씨 추울 때 입는거죠 여러분 파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마치 비주 이쁘다. 마번피 비주 아요 베이비 라마라고 샀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시켜준대요. 100%라 했는데. 리어, <웃음> <Real? Yeah>. 리어. <웃음> what, what is different? Because smell? Smell like alpaca. 아. Ah. 아. 아 다르다. 안 난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여기 좋네. 기적적으로 미라클이죠. 약간 지금 개어가지고 안개가 있는 게더 이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느낌상. 아, 이기 집이 있네, 진짜.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세요>. 오케이 오케이. <웃음> <목소리도> 여러분 저기가 망지기의 집이랍니다. 망지기의 집 지금 이제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들어가요 <목소리도> 일단 마초 핏줄과 조금 있으면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이 예. 문으로 못올 수도 있다 예. 가이드가. 라고 가이드가 말을 했어요 라스트 찬스 라고 어,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있죠 여러분 맞아요? 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웃음> <에? 찾았어. 웃음> 친구. 친구 찾았어 지금 어. 네, 아 여기 다 있었네 아, 아 진짜 침칠라 침칠라 칠라 베이비 이게 코카입니다 어, 아에 효과가 좋은 나무 지금 <웃음> 이게 <질리게> 재단이라고 합니다 <웃음> 자 그럼 지금부터 해시계 보러 갑니다. 다 해시계 봐라 예. 그 해시계 해시계 예, 이제 이 이상 뭐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그냥? 예. 다 똑같은데 저기 뭐가 있네요. 저알파칸과가뭐 송가? 염송가 리만가? 어 아, 따로 좋은데 산다 진짜 돌이 산이랑 같은 모양이랍니다. 아, 뭐... 왜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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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너 피츠, 여와이너 우리는 와이너 우리는 와이너비츄 안가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추피츠인 우리는 마추피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10시 네, 14분 마추피츠 네, 투어 끝 렛츠게디 올라, 올라. 잘, 가세요, 아,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안딜 넥스테임 잘 가세요 털이 뽑혀가지고 <웃음>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내려갈 때는 저희 버스 안 타고 걸어갑니다 예. 버스 탈 수도 있는데 내려가는 건한 한 1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화살표로 따라가면 나가는 길이 있네 온길로 다시 가네 10시 31분 마추피쥬에서 끝났습니다 투어 끝 여기 뭐그 스탬프 찍는 곳이랍니다 의미없는 스탬프 찍는 곳 됐다. 자 지금 10시 37분 저희는 한 1시간 걸리는 가는길 하이킹 트레일 밑으로 내려가는거 걸어서 가겠습니다 버스 안타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비오는 날어또 누가 또 스티커 붙이라네 가자 가자 엄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온 오, 그래. 출발, 출발. 우리 딸 조심해라, 여기.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귀엽다고 지금 데려가자고 지금 엄마랑 네, 딸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딸은 데리고 가고 싶다. 엄마는 안 된다. 예, 네, 그런 스타일이죠. 1시 50분. 예, 맞아요. 더워서 벗었어요. 자, 10시 56분. 이제 지금 평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지가 드디어 나왔네요. 아, 내려가. 어, 내려갑니다. 한 2분 걸었어요. 한 2분 걸었는데, 평지 끝. 평지 끝. 돌산 시작. 아, 그라시아 오케이. 땡큐.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그라시아 오케이. 와우, 산타로 산타 클로스 힘드네요. 여기 거의 점핑이 돼 점핑. 어 이거가 원투쓰리네. 원투쓰리. 여러분 지금 뛰는 게 뛰는 게 무릎 차라리 들 아프네요. 11시 17분. 진짜 평지 도착. 여러분 버스 타세요 다들. <웃음> 자 타세요. 구름 나간다. 말말고 여러분, 평지가 아니었어요. 또 페이크였어요. 또산길 예, 여러분, 돌길에서 걷는 방법. 돌멩이 목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돌산 끝입니다. 12시 23분. 돌산 끝. 렛츠 게리. 끝! 그 비가 와가지고 거의 범람 수준. 예. 베트 길이 타고 있네요, 진짜. 얘들이 흘러서 이제 아마존으로 간답니다. Okay. 여러분, 버스가 아까 지나갔는데, 나중 보여드릴게요.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되느냐. 14, 아, 12불. 안 타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아 지금 마취피추맞취피츄 네, 마취피추 맞아요. 네, 증거. 마취피추인 증거. 여러분, 버스 이걸 타면 12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것도 12불. 타면 한 20분이면 갑니다. 안 타면 한 시간 반 걸리고요, 여러분. 한시만 반 걸려요. 손에 힘이 없네. 선택은 여러분의 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예상 밖의 일인데 이렇게 걷을지 몰랐어요. 자, 거자간 주범. 민정원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걷지 마세요. 간절하게 양보하세요. 상원안 하세요.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버스 타세요. 정말 상상도.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걸 한시간 넘게 이렇게. 간절 나갑니다. 간절 말고 여러분. 간절은 간절고 관절. 관절. 물막기. 11시 44분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1시 49분 마을 도착했습니다. 아 시원하니 좋네요, 그래도 예, 여러분. 걸으세요. 반드시 must. 너무 기분이 좋아요. 촉촉하게 전수지 베이비로시아 올라. 12시 7분, 마을 왔습니다. 마추피처 끝!